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지금 현재 퍼센트 네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프가 원형 도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것을 뭐 원형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네모로도 바꿀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뭐부터 그려볼 거냐면요 삽입 도형에 가서 여기에서 네모 도형을 하나 그리, 그려보겠습니다 쉬프트키 누른 채 그려주게 되면 정사각형 도형이 하나 그려지죠? 이렇게 일단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이것을 오른쪽에 10개를 만들어줄 건데 바로 복제 기능을 활용할 겁니다. 복제는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를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마우스로 살짝만 위치를 변경해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컨트롤 l D D D D D D D D 이렇게 10번만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10개가 생기죠 아래쪽으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d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살짝 옮긴 뒤에 다시 한번 d d d d d d d d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줬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걸 가지고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만든 뒤에 여기에 있는 왼쪽 상단 있는 에 다섯 개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겨줄게요 그리고 이것을 Ctrl-G 그룹화를 해서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활용해서 밝은 회색? 뭐이 정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뒤에 이제 왼쪽 상단에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겠죠 텍스트는 일단 여기에 있는 그대로 텍스트 상자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퍼센트를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7%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글씨 크기도 좀 키워주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도 조금 굵은 글꼴로 바꿔줄 거고요. 색상도 네, 이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7%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퍼센트가 총 57개 정도가 표시가 되어야 하겠죠. 이것을 하나 하나 다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우스 클릭으로 해서 이렇게. 쉬프트키 누른채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꿔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오른쪽으로 네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그룹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른 뒤에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그리고 D, D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네가지의 그래프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 그룹 해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칠하고 싶은 만큼 칠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 그런데 여기는 다원 도형이네요. 이것을 다원 도형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모든 도형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들만 다선택했고요 이것을 그리기도 우서식 도형 편집에 들어가서 도형 모양을 원형 타원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타원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만 입히기만 하면 되는데 뒷배경의 색상을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좀더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은 들죠.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프를 만들어 보시고 어, 기획서라든지 그리고 제안서 같은 곳에도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사상 이지쌤이었습니다.